나와 가까이 있기에 편하게 믿고 찾을 수 있는 우리 지역 의사선생님을 만나 건강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우리 가족 건강지치의 시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헬퍼 김다혜입니다 우리 가족 건강지치의 오늘은 갑자기 사망까지 일으게할수 있는 무서운 질환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나와 가까이 있기에 편하게 믿고 찾을 수 있는 우리 지역 의사선생님을 만나 건강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우리 가족 건강 조치의 시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헬퍼 김다혜입니다 언젠가부터 황사와 초미세먼지가 봄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이 먼지들은 우리 몸속 혈관을 타고 혈액순환 방해뿐만 아니라 혈관의 염증을 일으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우리 가족 건강 조치 오늘은 손각을 다투는 응급질환 뇌졸중에 대하여 김문철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